아니요. 어떤 게 이건 본문이죠? 본문 본문이죠? 본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나 오니까 본문이라고 네? 우리 보통 보면 이런 아오페 주어 동사 이상 본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이게 영문조란의 가장 핵심인데 본문을 단문으로 바꾼다 또 보세요 주어죠? 동사죠?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와봐요 주어죠? 동사죠? 두개 이상 나왔잖아요. 그치? 본문이에요. 등이역 수가 아니라 종속적 수가 나왔기 때문에 본문이라고 합니다. 주호동사가 두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은 결국 주호동사가 두개 이상이니까 두 개라고 해봅시다. 반문은 주호동사가 몇 개? 한 개야, 한 개짜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소댓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바꿔줄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소대 나오면 얘들 봐봐 소대 공문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었잖아 하나는 뭐로 이렇게 해놓고 인너프투 원형으로 바꿔줄 수 있었고 맞죠 이거 또 하나는 뭐냐 투 투구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투 이렇게 한 다음에 투 차이는 뭐냐는 얘기에요 차이는 두 개의 차이는 뭐니 여기가 이쪽에 이쪽이 본문인 거야 이쪽이 전부 다 단문인거야 얘들아 단 주호동사가 하나밖에 안나와 그치 그 두개의 차이는 여기 빨간색에 있다 빨간색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소대구문에 빨간색이 나오면 즉, 낫이 들어가 있으면 백터야 이렇게 가야 돼 알겠어? 튜튼한거야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요것도 알고있죠?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알겠지? 여기가 자, 살짝 써본다 너무, 뭐, 뭐, 해서, 해석들 한다. 뭐, 뭐, 뭐, 할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야. 없다야. 그래서, 부정원 낯이 들어가 있는 소대꿈은 이거를 투투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어? 요게 그렇야할수 없다야.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봐봐요. 거는 이거 봐. 뭐, 뭐, 뭐, 뭐, 할 만큼,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얘는 치고 내려을 해석을 했어요. 요거 뭐뭐 할 만큼 그만큼 뭐뭐뭐하다 또는 그만큼 하지 말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 충분히 뭐뭐뭐뭐하다라고 해도 상관 없어. 자, 이로부터 해서 이로부터 원형의 해석은 뒤에서 치고 라간다 이거는 밑에서 아 위에서 아 앞에서부터 치고 내려온다. 알겠지?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진성 전진성,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여기는, 낯이 나왔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 이제 바꿔봐, 너희들이. 거 핵심은 아직 남아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써볼게. 어떻게 듣는요단물로바꾸주면 뭘로 바꾸는다? 그래서, 투투금으로 바꾸는다면, 그지 어? 투투금은, 따로 가지 말고, 이거 봐. 투투금은, 뭘로 바꿔줘, 그러면? 더브 버즈 2 이렇게 써주고,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백피컬티지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렇지. 여기가, 잡아. 여기, 이, 여기다 쓸게. 투. 맞아요? 투. 그다음 뒤에 뭐야? 언더스팸. 언더스팸. 인이 이거? 자, 여기다 왜 빼놨을까 내가? 왜 빼놨을까? 왜 봐? 이게 뭐죠 주전의 주어와 뱃절, 동북절 속의 주어와 다릅니다. 음. 다를때는 어떻게 써냐면 f 어, 목적격으로 써줘야 돼요 f 어, 목적격으로 써줘야 돼요 이게 내려오면서 뭐가 된다고? f 어, 목적격이 돼야 돼요 f 어, o 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들어가냐면 만약에 주저히 주어 같으면 북이 나왔고, 여기 니트가 나왔어 같아, 근데 써줄 수가 없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하겠어 그치? 이미 주어로 나와있는데 근데 다르잖아요 바를때 반드시 써줍니다 f o 의미상에 있는 투구정서 알겠죠? 네, 투, 투구 문이 큰 틀이고요 거기다가, 후원이 이상해도 반드시 써준다. 요거는 해석 안 하고요. 마크워드라고 해서 후원을 해석 안 합니다. 미는 반드시 목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런 규칙들을, 일련의 규칙들이있는데 지켜줄 때, 그래머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질문. 이트 올까, 안 올까? 위에는 이트가 있었어요. 여기는 못 씁니다. 이게 또 핵심이야. 이트를 쓸 수가 없다. 이트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어. 안 써도 되는 거고, 자,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냐, 아니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냐. 이 문제인데, 어, 쓰면 안 돼, 문법적으로. 절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기 있잖아. 주어로 나와 있는데 미쳤다고 쓰냐. 이거. 여기 이미 나와 있어. 존재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 근데 여기는, 여기는 왜 썼어? 여기 이틀은? 여기 이틀은 다대줄 속에 없어. 이틀 가 받을 만한 게 없어. 주어가 아닌데? 어, 어있어 뭐 바꿔 나가야 돼. 그러면 써줘야 돼. 알겠어? 어? 나와 있는게 아니잖아 써줘야 돼 그래서 네. 이거는 쓸 필요가 없다 네. 알겠지? 어, 우리 보통 어 마지막에 걸리는게 이틀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여부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간단하고 했지만 발거은 뭐였어요? 중요한건 쏘대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바꿔주느냐 인용부터원형으로 바꿀 것인가 투투로바꿔주 것인가 그때는 반드시 쏘대 다음에 부정한 낯이 있는지, 헷낯, 푸드 낯이 있는지, 그죠? 요거는 바로 투투금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너프트라고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투금으로 바꿔준다 하더라도 이 형용사 다음에 동정사 앞에 for 목적 역직 for 상의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어떨 때예요 그때가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을 때요. 주절의 주어인 더목과 배쩍스인 주어 아이가 다를 때입니다. 다를 때는 for 상의 써준다.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이었어. 핵심적인 상황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봐야될게 자 이렇게 복문에서 나왔던 힌트가 다문에서는 사라져버린다. 그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왜? 주어로 나와있으니까 여기서는 주어대절 어, 속에 없어. 더북이 없잖아. 그러니까 써준거야요 써준건데 다문에서는 주어로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더북은 뒤에 나와있는 투 언더스탠드의 의미상의 목조가 되는거야. 주어인 동시에, 자 뭐라고 쓴다? 수부정사예. 알겠어? 결국은 의미상 목적어가 된다. 알겠죠? 요사. 자 이런 적금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